안녕하세요. 길입니다. 혈액형별 애니어그램 유형 추측하기 두 번째 시간. 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애니어그램을 좀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만든 영상이니까요. 보시면서 본인의 유형을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애니어그램을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재미삼아 보시고요. 뭐든지 자기 걸 알아야 재미가 생기잖아요. 혈액형은 피검사하면 A형이든 B형이든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그냥 다 알게 되지만 애니어그램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일단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시고요. 나중에 본인 유형을 확실히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럼 B형의 9가지 유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비형은 별로 비형 같지 않은 비형이죠 누구보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비형 1번은 혈액형 이야기에 대해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좀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분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본인이 일반적인 비형 이미지하고는 잘안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비형의 이미지는 제멋대로잖아요. 근데 1번은 이전 A형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칙주의자거든요. 좀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거의 정반대. 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내가 제멋대로라고? 미친 거아니야 그런데 제 혈액형 구라이론에 의하면 제멋대로라는 건 그저 대중적인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죠. 본질은 뭐라 그랬죠? 자기가 생각한 걸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비형이라도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공통점은 어쨌든 행동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생각이 무엇이건 간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리 원칙주의자로서의 본인의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1번이면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B형이라면 더욱 행동력이 강한 1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 이게 옳은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해야지 뭐 하고 그냥 해버린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뭐라 그러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되면 기억하세요. 1번입니다. 한줄 요약 들어갑니다. 사고나 행동을 스스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어긋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타입, 이상주의자이면서도 연대의식과 정의감이 투철해 기존 질서에 대한 혁명의 손봉에 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비형의 이미지와는 별로 맞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엔 제멋대로라는 말보다는 남 생각 안 한다, 라는 말에 꽂힐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내가 남 생각 안 한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2번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남을 돕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본인의 정체성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2번한테 남을 도와준다는 건 시간 남을 때 하는 봉사활동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이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랑 자식 뒷바라지로 평생을 보낸 여인 같은 사람인 거죠. 본인 이름도 없어요. 아무개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2번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비형 여자 캐릭터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한적 있잖아요. 엄마, 아줌마, 큰언니, 여동생 뭐 이렇게 좀 편안하고 푸근한 사람이 많다고요. 비형 2번이 딱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신이 돌봐주는 사람에게 공감을 잘합니다. 얘기도 잘 들어주고요. 자 본인이 이런 사람인 것 같다고 느끼면 2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받아줄 것 같은 편안한 사람입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상황을 바로 그들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기 때문에 때로는 당사자보다 본인이 더 흥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1번처럼 고지식한 사람도 아니고요. 2번처럼 돌봐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3번은 잘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의 활동부대는 주로 직장이죠. 보통 우리가 잘났다고 얘기하거나 잘 나간다고 얘기할 때는 주로 자기 직업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일 잘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보통 일머리가 있고 공부머리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3번이라고 해서 다 공부머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머리는 확실히 있다고 할수 있어요. 3번이라면 어쨌든 일 잘한다. 능력있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렇게 일 잘하고 잘나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겉모습이 좀 기계적인 느낌이 들곤합니다 개인적인 감정 같은 건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B형 3번은 약간 허담기 같은 게 있을 경우가 많아요.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는 거죠. 3번 중에서는 그나마 B형이 좀 그런 편입니다. 유연하고 실용적이며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스타일. 싹싹하고 부드러운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은 경쟁심이 강하고 도전적이어서 항상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자, 본인과 비슷한 것 같다고 느낀다면 3번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슬슬 정리해가면서 진행해야죠 고지식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 얘기했습니다 4번은 특이한 사람이라고 했죠 독특한 사람, 남다른 사람입니다 보통 4번은 처음 볼 때는 그냥 조용해 보이는데 좀 알고 나면 그 이면에 강렬한 무언가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가끔씩 그게 폭발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대체로 4번은 사람들과 잘 섞이는 편은 아니거든요 혼자 놀거나 소수의 친한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냥 좀 성격이 특이한가 보다 뭐 그러고 말죠 제가 예전에 혈액형 이야기할 때 혼놀 B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B형 4번이 그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놀이라는 거죠 혼자 놀기 그런데 사실 다음에 이야기할 B형 5번도 혼놀 B형과 캐릭터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혼놀 B형인 것 같은데 좀 감성적인 편이라면 4번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성적인 편이 라면 5번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B형 4번 한줄 요약입니다. B형의 내면에 대한 민감성과 4번 유형의 풍부한 내면 세계가 만나 자기 세계가 대단히 강합니다. 귀족적인 자기중심적 성향과 보헤미안적인 아웃사이더 기질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 고지식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독특한 사람까지 했습니다. 이제 B형 5번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B형 4번처럼 혼놀 B형의 캐릭터와 비슷합니다. 4번, 5번 둘다 혼놀이라는 거죠. 4번이 혼놀이 되는 이유는 남과 달라서입니다. 어, 난 원래 니들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4번은. 그래서 혼놀이 되는 거고요. 5번이 혼놀이 되는 이유는 좀 달라요. 이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5번을 관찰자라고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관찰 대상하고 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약간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5번에게 있어서 타인과 소통하는 건 영화나 만화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가 자기한테 같이 놀자고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나요? 이 5번이란 사람은 철저히 관객 입장이라는 겁니다. 남들 노는 걸 관찰하면서 아참 재밌다 얘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혼놀비형 설명할 때이 사람들이 오덕이라고 했잖아요. 독후기질이 있다고 했죠. 4번, 5번 둘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4번은 일단 본인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 캐릭터와 비슷하거나 동일치 되는 것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죠. 반면에 5번은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대상이나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5번은 항상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자신은 빠져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5번은 독후지만 아주 이성적 논리적인 독후입니다. 상당히 객관적이기도 하고요. 자, 본인이 이런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되면 5번을 기억하시고요. 과묵하고 무뚝뚝한 조용한 스타일의 비형 관심사를 파고 들어가는 집중력이 뛰어나 과학자나 연구원이 잘 어울립니다. 세상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고지식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 일자라는 사람, 독특한 사람, 관찰하는 사람까지 했죠. 그리고 6번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난이도 별 5개라고 말한 바로 그 문제의 유형이죠. 한번 보면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봐야지 알게 됩니다. 참고로 유형 파악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실제 사람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아 그게 이런 얘기였구나, 진짜 그렇구나 이런 걸 자꾸 느끼셔 해지 해당 유형에 대해 실질적으로 알게 됩니다. 물론 일단은 자기 자신이 연구 대상이 되어야겠죠. B형 6번도 A형 6번처럼 역시 다정다감합니다. 6번의 평소 모습이 원래 그래요. 동료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신경질적이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울화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어떨 땐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어떨 땐 생각만 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6번은 전혀 이질적인 면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면 때문에 B형 6번이면 전형적인 B형처럼 보일 때도 있고 전혀 B형 같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감이잘안 오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자, B형 6번입니다. 한 줄로 요약할게요. B형 중에서는 가장 신중한 타입으로 약간은 편집적 기질까지 있는 완벽주의자입니다. 동료 의식이 강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의심이 많은 편이에요. 때로는 탐정 소설 따위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고지식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독특한 사람, 관찰하는 사람, 그리고 동료애가 강하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 B형 7번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제 혈액형 만화 B형 캐릭터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전형적인 B형이고 전형적인 7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번은 A형과 7번은 B형과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대중적인 혈액형 이미지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7번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유명한 동화 캐릭터가 있죠. 피터팬입니다피터팬은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는 아이잖아요. 7번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 피터팬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푸크 선장이 너 죽을 거라고 하니까 피터팬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는 것도 엄청난 모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심각한 게 없고 모든 게 신나는 모험인 거죠. 죽음까지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무서운 대사예요. 그렇죠? 애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해지기 어렵죠. 맨날 장난만 치고 놀고 싶어하죠. 심심한 걸 견디기 어려워하고요. 재밌는 게 있으면 한참 빠져서 놀다가도 지루해지면 또 다른 재밌는 걸 찾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되잖아요. 어떻게 살지. 그런데 오히려 바로 이런 면 때문에 잘나가는 7번도 아주 많습니다. 재미있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또 재미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하는 짓이 어린애 같은 거지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 갖고 맨날 장난을 쳐서 그렇지. 자한줄 요약입니다. B형 7번. 기억하세요. 변덕이 죽을 듯하지만 뒤끝 없는 전형적인 B형. 다재다능한 멀티 플레이어이자 탁월한 아이디어맨으로서 재미없는 일에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지식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독특한 사람, 관찰하는 사람, 동료애가 강하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재미있는 것만 찾는 사람 까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9가지 캐릭터가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시트콤 등장인물처럼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캐릭터, 아주 파워풀한 사람이죠. 바로 쌈자라는 사람입니다. 8번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쌈자라는 캐릭터로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모아 놓으면 이런 사람 꼭 있잖아요. 여기서 싸움을 잘한다는 건 반드시 싸움 실력이 뛰어난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8번 중에 그런 사람이 많겠지만 그것보다는 성격 자체가 싸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꼭 주먹질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인거죠. 공부를 하든 스포츠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그게 싸움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든다면 8번 유형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을 예를 들면 전두환,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8번이고요. 처칠도 8번이에요. 배우로는 잭 니콜슨, 쇼펜 러셀 크로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감이 오시나요? B형이 8번이면 거칠기도 거칠지만 공격성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분노조절 장애처럼 보 수도 있어요. 자, b 형8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대포 정신과 헝그리 정신으로 뭉쳐진 막가파 두목 스타일. 혼자 행동하는 것도 개의치 않아 싸움꾼으로 말하자면 김두한보다는 시라소니 쪽에 가깝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현실적인 면도 있는 요주의 인물입니다. 고지식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독특한 사람 관찰하는 사람 그리고 동료애가 강하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 재밌는 것만 찾는 사람 쌈 잘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B형 9번을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병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편한 걸. 그래서 귀차니스트가 되기 쉽습니다. 아까 4번과 5번을 설명할 때 혼놀 B형 얘기했었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9번은 딱히 이 혼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혼자 노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구보는 어떨 땐 가장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유형이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남들과 함께 있어도 사실상 함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투명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 존재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냥 몸만 같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구보는 백일몽 모드라고 해서 어떤 몽상 같은 거 빠져있고나거든요 영화에서 그런 장면 있잖아요 왜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말을 거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음 장면에서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야 야야 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대답을 안해 이런거요 혼자 화성 갔다 오는 거죠 이런 사람 중에 9번이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혼놀 비형인것 같다고 느낀다면 4번 아니면 5번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번일 수도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감성적인 것 같다 4번 이성적인 것 같다 5번 귀찮 리스트 끝판왕이다. 9번입니다. 자, 비형 9번 한줄 요약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느긋하고 편안하게 대하지만 누구에 의해서도 잘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는 편이지만 결국엔 자기식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형의 9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다음엔 오형의 9가지 유형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로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